어이쿠 미안, 미안 진짜 미안. 나이스 감사 합니다. 미안 해인 지라 할래? <웃음> 저리 가. 빨 리가 죽여 볼지? <웃음> <웃음> <웃음> 공좋은 보소? 뭐 치라고 이렇게 준겨칠거 없음 빨간 공좀 빼봐. <웃음> 아이고, 웬만해선 구석에 박힌 공손안되는데 내가 오늘은 바빠서 빼준다. <웃음> 잘 생각했어. 미리 고맙네. <웃음> 어? 들어갔나? 아, 딱 들어갔지. 접시 타고. 그래도 인사는 해줘야겠지. 미안해요. <웃음> 와 아따 잘 치오 고마워 이거 설마? 아 아따 미어노요 응 어? 이건 미안합니다. 포지션까지 개 나이스. 최병이야. 누굽니까? 누굽니까? 제뒷공이좀 어렵죠? 하하. <웃음> 죄송해요. 이 공이 어렵다고? 이 공은 길이 나 있는 공이오 이 사람아. 일적고 우측으로 앞도 짧게 치듯이 치면 키스도 없고 세상 편한 공이니 뭔 소리 담가. 알았어요. 한번 보여줘봐요 그럼. 와잘친 듯. 잘 치고 말고 기찻길처럼 길이 나아져 있다니까 안맞아안 흔들렸어. 흔들린 건 성님 눈빛. 꼭 들어가야 맛이다냐. <웃음> 오케이. 아이씨. 이게 무슨 일이고? 에키가 네, 열심히 살겠습니다 오마이갓 oh 뭐 친거요? 이거 친거지? 개나이스 예, 힘이 어? 아, 충분하시고 이트스 아잘 치요.